이번 영상은 30분 동안 채광을 하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광을 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은 노동력만 있으면 o k 예요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새벽이슬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생활시간 감소 주문서가 있으면 더 좋아요. 영상에서는 30분 동안의 수익 및 사용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단위 수익을 계산할 예정인데, 이 아저씨가 채광만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지표는 아닐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수익을 낼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광은 맵에 있는 돌무더기를 통해 할수 있으며,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동대륙은 이니스테르의 루비광산과 동틀역의 핵무리마을에서 많이 하며, 서대륙은 가랑돌 평원의 로이스터 야영지에서 주로 해요. 채광지에 도착하면 돌무더기가 여기저기에 있고, 노동력 10을 사용해서 채광을 하면 암석을 얻을 수 있어요. 돌무더기를 캐면 일정 확률로 빛이 새어나오는 광맥이 나타나며, 이것을 캐면 여러 광석들과 보석을 얻을 수 있어요. 빛이 새어나오는 광맥은 노동력 20을 소모하여 채광을 할수 있으며 여기서 얻는 아이템이 주된 수입원이에요. 돌무더기를 캐면 채감상 대략 30% 정도 확률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이 새어나오는 광맥을 캐면 낮은 확률로 미확인된 광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미확인된 광맥은 노동력 50을 소모하며 채광 숙련도가 만숙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못해요 습득하는 아이템은 보석류가 나온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채광을 하는 것은 재미가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초보자들이 노동력을 사용해서 골드를 벌기 좋은 숙련도로 추천해요. 왜냐하면 나오는 생산물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시세가 안정적인 편이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번 채광에 사용하는 노동력이 다른 숙련도보다 커서 숙련도의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 효율이 증가하여 노동력 대비 효과를 많이 볼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묶음 씨앗을 만들 때 노동력이 이가 소모되는데 숙련도로 인한 노동력 감소 효과를 받으려면 대각까지 찍어야 해요. 따라서 한 번에 사용하는 노동력이 작으면 만숙을 찍기 이전에 감소 효과를 덜 받는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가 채광에 관련된 미숙한 설명이었어요. 만약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30분 채광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습득했어요. 암석과 광석들은 원재료의 상태로 판매하여도 잘 팔리지만 가공을 하고 팔아도 좋아요. 금속과 석공 숙련도가 높다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석재와 철주교의 경우 방증의 재료 및 채권 퀘스트에 이용되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해두는 것도 좋아요. 암석은 1094개를 얻었으며 개당 11동에 판매하여 총 1골드 20은 34동이에요. 빛이 새어나오는 광맥을 못 캔다면 노동력 값도 못 벌겠네요. 다음은 철광석이에요. 철광석은 969개를 얻었으며, 개당산은 58동에 판매하여 총 44골드 38은 2동이에요. 구리광석은 27개가 나왔으며 개당 69은에 판매하여 총 18골드 63은이네요. 은광석은 24는에 36개를 판매하여 8골드 64은이에요. 금광석은 10개를 습득했으며 개당 1골드 69는에 판매하여 총 16골드 90은이에요. 역시 금이라서 가장 비싸게 판매가 되네요. 아키움 광석은 4 5은에 5개를 판매하여 2골드 25은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이후 판매할 아이템은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조립용 공구 상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로 기계 장비를 제작하는 데 필요하여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22골드에 판매하도록 할게요. 만약 아이템을 하나만 판매할 경우는 입차 가격도 높게 설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루비는 개당 50은에 2개를 판매하여 1골드예요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보석들은 잘 팔리지도 않고 값이 저렴한 편이에요. 사파이어 역시 수요가 별로 없네요. 그래도 두개를 5 0분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순도 높은 광석은 좀 특별한 아이템이에요. 채광 숙련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새벽이슬 장갑을 업그레이드 할때 재료로 이용되고 직접 사용하면 해당 광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채광을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보너스 같은 느낌이에요. 순도 높은 광석 자체로는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광석으로 판매하는 게더잘 팔려요. 이렇게 30분동안 채광으로 얻은 총수익은 122 골드 62는 58동이며 사용된 노동력은 2960으로 노동력 일당 수입으로 계산하면 사는 14동이네요. 채광 숙련도가 낮아서 그런지 계승자의 주머니를 열었을 때보다 효율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광하는 것이 게임에서 노동을 하는 느낌이라 안해요 영지에서 풍요 채광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영지풍요도 소개해 드릴게요.